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하지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왜 좋다고 결혼해놓고 결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말들을 아직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지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만큼 결혼생활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도 결혼생활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위험한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위험한 결혼의 조건은 결혼을 하기 전 단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불문하고 남들이 결혼을 하니까 나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어,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는 그런 마인드인데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무조건 대학교는 꼭 가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갖는 것처럼 사회 자체에서 형성된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회가 달라졌죠? 대학을 차라리 안 가는 게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연인이 있는 상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죠. 내 상대방이 결혼을 원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프로포즈를 해왔어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냥 좋아서 연애했고 오랫동안 만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하고 당연히 결혼까지 가야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안 좋은 경우는 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연애를 해오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혹은 해봤어요 내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사람 아닌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이 관계를 정리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과의 결혼을 승낙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결혼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내 의지에 의해서 결혼도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내 스스로 나는 결혼을 정말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잘안 맞고 싫으면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도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혹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그 자녀에게도 엄청난 여파를 주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좋으니까 아니면 그냥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하자고 하니까 이런 기준에 이끌려서 결혼을 선택한다면 정말 위험한 결혼의 조건이 될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내가 결혼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해보고 판단을 내려서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결혼을 해서 나한테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난관들에 나는 어느 만큼 대처할 수 있을까 라는 판단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결혼하는 게 좋아. 결혼하지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내 인생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근데 이게 좋아 라고 판단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만큼은 귀찮아도 불편해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